그 네.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네, 크린 직업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어, 그 원티드랩에서는 지금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4년 동안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한 과정이랑 전산사뭐 이런 것들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이시 이시 처음에는 그냥 퓨어 파이썬으로 스케줄러를 만들었고 커지면서 EC2를 쓰고 그 다음에 ECS 클러스터를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전제를 좀 깔려고 하는데요. 어, 그 원티드 데이터 조직이 2022년 10월까지 이제 엔지니어가 저 혼자였고 <웃음> <웃음> 그리고 네 맞아요. 데이터 엔지니어 근데, 예, 뭐, 그리고 분석가가 이렇게 다섯 분, 그래서 최근에 거버넌스 매니저분이 합류를 해가지고, 어 이렇게 여섯, 일곱 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분석가들과 협업을 하면서 저 조직 구조 안에서 이제 풀려가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조직 구성이랑 비즈니스에 따라서 이제 규모에 따라 인프라를 점점점점 확장하는 이런 케이스로 이제 구축을 했고요. 이게 어, 인프라가 아무리 잘돼 있어도 사실 쓰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정답은 없다라고 이제 적어놨고요.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은 좀 많아요. 네. 아키텍처 변천사를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인프라와 비즈니스를 어떻게 분리했는지 이기서 결정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ECS에 이 에어플로우 커스터마이징 아키텍처를 어떻게 올렸는지랑 그리고 이미지 관리, 그리고 이미지 관리가 조금 이게 복잡하지, 복잡해졌을 때그 문제를 또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CICD, 그리고 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주로 모듈화를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타팀과의 협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직접 만들었고요 어그 라이브러리를 하나 사용해 가지고 작업이 몇개 없으니까 스레드로 구현을 해가지고 크론탭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뭐크론 탭을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은 이때 요구사항은 sql 파일을 다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파일들을 어, 직접 다뤄가지고 뭐 스프레드 시트에 뭔가 그 자동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 에어플로우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어, 에어플로우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에어플로우를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깔끔한 대시보드랑 이제 대그 시각화, 뭐 이런 여러 장점도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이런 시간 의존성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희, 저희 팀이 3시에 데이터 줄게. 그리고 서버 팀이 그러면 우리 4시에 이메일 보낼게. 이러면은 3시에 실패를 하면은 빈 데이터를 4시에 보내겠죠.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 에어플로우로 이런 작업의존성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자, 작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서버 팀의 액션을 우리도 스케줄러 해, 스케줄러가 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에어플로우가 되게 강점이 있다고 생각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시작에 대한 전파를 이제 에어플로우가 좀잘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데그라는 걸로 모듈화를 강력하게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어플로우 쓴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ECS에 대해 그, ECS에 대해서 로컬 엑시큐터를 돌렸어요 그래서 저 안에다가 마이스케일도 받고 어, 웹서버도 있고 스케줄러도 있고 대그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스케줄이 많아지고 그 하다 보면은 메모리 점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그그 그 한쪽에서 프로세스가 너무 튀면은 다른 쪽에서 좀 늦게 실행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mlops 쪽을 하면서 이제 머신러닝 쪽도 좀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 스테이징 환경도 필요했어요. 그럼 이 대그가 같이 돌게 되는데 뭔가 환경도 좀 분리가 안돼 있고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 지금 그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그냥 ECS 쪽에서 이제 저렇게 서비스랑 작업을 저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모두 다 f a r g a 로 이제 작업으로 띄우고 이제 서비스 쪽은 항상 돌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작업은 작업이 다 끝나면은 이제 파괴가 되는 f a r g a 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실 EKS 때문에 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 EKS가 없거든요. <웃음> 네. 왜냐하면 혼자 운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웃음> 이거 배워가지고 이제 운영도 하고 배워야 되고 뭐 진입장벽 있고 그러 일단은 여기서 뭐 헬럼 차트 쓰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저는 쿠브네티스가 조그마한 이 c 2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안에 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오토스케일도 되고 뭐스킬티룹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설정 파일과 함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냥 자그마한 이슈 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요 요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쿠버네 디스를 뭐 사실 익숙한 사람들이 한번 써보면 저도 한번 써보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써봐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아, 이거 화면이 좀 깨졌네 잠시만요. 조금 작아도 이해해 주세요. 네. 문제 해결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4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제 흩, 흩어져 있었어요. 제가 데브오스가 아니잖아요, 사실. 인프라만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도 하고 어, 팀 빌딩도 하고 업무 자동화 이런 거천내는 업무 이런 것도 하고 급한 데이터 분석도 하고 업무 자동화하기 귀찮아서 슬랙봇까지 시간만 만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 부분부터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노드 관리 없는 서버리스로 가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서버리스를 바로 다루, 바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혼자 운영도 할수 있었고 사실 람다를 써도 되는데 람다가 아시다시피 좀 약간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제약 사항이 많고 일단 팬더스가잘안 올라가요. 뭔가 커가지고 그걸 올라가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할것 같은데 그게 안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e c s 를 쓰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커 컴퍼즈가 거의 그대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좀 자유롭게 되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어플로를 실제로 딱 이제 문서를 보니까 저렇게 적혀 있었어요. 쿠어네 <웃음> <웃음> 디스 쓰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피셜 에어플로 우 커뮤니티 헬름 차트 헬름 차트 쓰면 된다. 맨뉴 레디 투 에어플로. 우 제가 레디가 안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선택의 기로에 있었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둘다 만들어 보자. EKS 쪽에서 이제 쓰는 게 이제 셀러리 엑시큐터 그리고 EKS 쪽에 코네티스 엑시큐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울질하는 입장에서 그냥 만드는 거 사실 빠르잖아요.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 입장에서 만드는 건 빠른데 그거를 한번 결정하고 쭉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다 프로토타입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결국 ECS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결정을 했었던 이유는 결국 어, 제가 잘하는 거 플러스 어, 제가 잘하니까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할수 있었다. 가된것 같아요. 작업 정의를 그냥 도커 컴포즈를 작업 정의로 옮기는 것에 비해 헬름차트뭐 그대로 따라하면 되죠 다만 헬름차트는 쿠버네티스를 다루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 대한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또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 세션도 제가 여러 번 참여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마다 뭐 항공을 이전 에는 뭐 지원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네트워크 쪽 이나 ci cd나 뭐 이런 것들 뭐 특히 롤 관련돼 가지고 뭐 파드 그룹의 뭐한 그룹의 뭐 하나의 롤만 한꺼번에 할당을 한다던가뭐 이런 이게 3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더안된 상태였죠. 그래서 어 아직 이, 이 지금은 ECS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클린 아키텍처에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 비즈니스 로직이 딱 맞기 정확하게 들어맞기 전까지는 툴 선택은 최대한 미뤄가지고 그 결정을 해라라는 내용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복잡한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에어플로우다. EKS나 ECS나 이런 거는 규모에 맞게 성장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에어플로우 설정적으로좀 들어가면서 ECS를 여러 번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도커 컴포즈랑 여기 ECS로 옮기는 과정이 되게 간단해 해 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에어플로우 문서를 보고 어 도커 컴포즈 점 YAML에 그래서 스케줄러랑 웹서버랑 워커랑 뭐 이벤시랑 포스트그레스는 또 이제 저희가 또 RDS RDS로 커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버리스를 쓸수 있는 건 최대한 서버리스를 쓰면서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어, 보토를 사용을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API 형태로 이제 자동화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도커 컴포즈랑 연관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냥 찾아서 채워 채우, 우는거 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그 도커 컴포즈 안에 있는 설정 내용이랑 거의 흡사한 식으로 이제 그 ECS를 구성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인프라와 비즈니스 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앞서 이제 설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얘기했고요. 이제 분석가랑 협업을 하는 집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엔지니어가 아닌 직군이 있으신가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난 아니다. 어, 진짜 별로 없네요. <웃음> 엔지니어 채용이 진짜 안 되던데 다 여기 있었네요, 진짜. <웃음> <웃음> 네. 그래서이 제가 인프라랑 엔지니어, 아 인프라랑 비즈니스 이렇게 분리하면서 애드워이랑 코어 데그를 어떻게 나눴는지 추상화의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또 어떻게 했고 협업을 또 어떻게 분석가 분들이랑 했는지 이제 그게 이제 주된 상황이었습니다. 보면은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 제가 쿠버네티스의 진입장벽이 있는 것처럼 분석가 분들은 에어플로우도 모르고, AWS도 모를 뿐더러, 사실, 파이썬도 잘, 그, 가끔 못 쓰는 경우가, 그니까, 엔지니어가 보기. 그런 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뭐, Git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알면은 좋죠. 그래서 사실, 엔지니어가 없는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분석가가 이걸 다 하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어~ 딱세 가지 추상화가 될수 있었던 부분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요세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어~ 에어플로우를 운영을 하면은 그래도 협업을 하는 부분과 그 인프라는 내가 따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더잘 나눠서 추상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다 이걸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공유를 해 드렸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문서화를 좀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대글을 작성을 할때 분석가분들이 약간 좀 간과하시는 부, 그 부분이 어, 이걸 언제 돌릴 건데라는 스펙이 그 생각보다 생각을 안 하시고 작성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실제로 대글을 작성을 하게 하시면서 어, 언제 이 작업을 돌릴 건지 요구사항을 좀 적도록 제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거는 최대한 문서화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ECS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그냥 만들어서 어 저기 컨테이너 그, 그 커맨드? 실제로 뭘 실행할 건지 그래서 그, 그 어떻게 이 대그를 실행할 거냐라는 커맨드를 저기다 기록을 해주시면 은 저게 결국 CLI로 그 호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지정을 하는 게 커맨드랑 어, CPU 메모리 정도만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기본 값을 박아놓고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게 그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를 했는데 어, 이거는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저희 문서화돼 있는 부분 그래서 대그 하위에 실행 파일 생성 그래서 저기 폴더 안에 폴더 하나 더 생성해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무엇을 짜주세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를 그 실제로 스케줄러를 언제 어떻게 랑 무엇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어 인프라랑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분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분리하고 이제 막 돌리다 보니까 어 중복 관리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만 계속 뽑는 거예요. 악순환이 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요게 해결 과정 중에 하나가 그 결국... 그 데이터를 약간 코어랑 애드온으로 약간 추상화를 시켰는데 그중에 이제 이벤트 소싱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저 개념이 뭐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DMS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이랑 어 리드 리플리카 DB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기 이런 소싱 방법을 많이 써요. 제일 처음 스냅샷이 있고 거기다가 모든 빈 로그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부으면은 현재 데이터가 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한 대신에 그 모든 데이터를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스냅샷을 하루에 한 번씩 덤프를 하고요. 그리고 CDC를 구축을 하면은 이제 해당 DB가 모든 히스토리를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그, 예를 들어서 뭐이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덮어 쓰기가 되는데 스냅샷을 계속 하지 말고 지금 스냅샷 된 거랑 그 CDC랑 이제 조인을 하셔서 보시라 라고 하면은 어 이벤, 그, 이, 이런 그이 그런 식으로 모든 과거 데이터를 서버 팀이 실제로 개발을 안 해주고도 그 원래 히스토리 테이블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 만들지 않고도 모두 다 추적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알고 보니까 이벤트 소싱이었고요. 이게 디자인 패턴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개념이 있었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미러링을 여러 방식으로 했는데 몽고 DB도 쓰고 다이나모 DB도 쓰고 뭐노에 SQL이랑 SQL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미러링 할수 있는 애들은 저렇게 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몽고 덤프라는 그 CLI툴을 통해서 데이터 덤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 RDS는 어 불과 한 2년 전 2년 전이었나? 2, 3년 전부터 이제 국내 리전에 어 스타트 엑스포트 테스크라는 게 나와가지고 어 RDS를 파케이로 S3로 덤파 해주는 그런 그 RDS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스냅샷을 옮기고 어 다이나모 DB 같은 경우에는 그저 데이터베이스 복구 개념 중에 이제 포인트 타이밍 리커버리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해당 시간에 스냅샷을 따로 뜨고 이제 그걸 갖다가 S3에 저장을 한 다음에 어 나머지는 이제 좀 어떻게 구글 비콜리 API에 써가지고 비콜을 보냈어요. 뭐 저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서 뭐 다른 소스로도 보내도 되고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돌아가는 이제 어, 대그 에어플로 2.0부터 대그 디펜던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그 저희가 작성했던 모든 대그들을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맵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기능이 에어플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간에 뭔가 파란색이 있고 나머지는 다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파란색은 센서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그들이 추상화가 잘 되니까 익스터널 테스크 센서를 적용을 해 가지고 어그 이미 이미 그 비콜이 뭔가 덤프가 됐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작업에 대한 의존성으로 이제 다음 작업을 실행을 하는 그래서 추상화를 하는데 작업이 막 엄청 많이 있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 하 이렇게 이벤트 소싱 영역과 애드 옥 영역을 이렇게 나눠 버리면은 어 실제로 소싱 영역을 해놓은 것들만 제대로 돌아가면은 애드 옥은 좀 빠르게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어 확장 가능성도 조금 빨라지고 이제 그 모듈화도 좀 빨라지는 영역이 되더라고요 반복 작업도 좀 없어지고 이거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소싱 영역을 코어로 잡고 코어 그 코어 부분을 센서로 이제 다른 데그에서 애드 옥을 사용을 하는 그런 로직을 씌었습니다. 그래서 애드웍도 진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 처음에 일회성 데이터라고 해놓고 막 1년 뒤에 이거 다시 해주세요. 이런 업무도 있었고요. 저는 최, 최근에 3년 뒤에 이거 이거 왜잘 되든지 안 되죠.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무리 애드웍이라도 최소한의 버전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약간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거의 모든 그 작업은 그, 데그로, 데크로 만들진 않더라도 최소한 버전 관리는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요. 테스트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아까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실제로 그 무엇을 이랑 언제 어떻게 부분이 나눠져 있고, 어, 무엇을 부분을 이제 분석가들이 좀 짜주시는 데 집중을 하시고, 언제 어떻게는 이제 저런, 저런 식으로, 어, 네, 실제로 그 CLI로 테스트 할수 있도록 작업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막 테스트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걸또 진입장벽이에요. <웃음> 그런 것까지 쓰지 않고요. 그냥 똑같이 돌려보고 약간 오히려 샌드박스를 좀 만들어주는 형태로 비콜이두개만들어가지그 환경 변수로 스위칭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위한 최소 필요 조건이라고 했는데 어 제가 주피터 노트북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보통 저것까지 어, 스케줄을 해서 뭐 보통 노 주피터 허브인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어, 제가 일단 이렇게 해서 약간 서로간에 뭔가 해주는 영역을 약속을 어느 정도 미니멀하게 잡으면은 주피터 노트북까지 제가 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그것까지 하면은 어, 튜닝을 누가 할 건데라고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히스토리가 그 사람밖에 안 남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히스, 그 사람 퇴사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부채를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길래 주피터 노트북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요. 다만 이제 분석하는데 주피터 노트북 쓰는 건 자유죠. 그리고 파이썬은 같이 스터디하자 그랬어요. 네, 넘어갈게요. <웃음> 그리고 <웃음> 파이썬이랑 Git은 오피스아워를 정기적으로 열어가지고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분이랑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데이터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은 사실 그 약간 서로가 아는 영역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분석가분들은 제가 가끔 보면은 아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리포트를 짜지? 약간 이런 그 약간 경외심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분석가분들은 저보고 이렇게 파이썬이란 기술을 어떻게 하죠? 이런 그러니까 <웃음> 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런 것들은 서로의, 서로 서로간에 오피스 hour 같은 걸 열어가지고. 어~ 신규 이게 사실 이런 게 문서가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문서가 안 되는 영역을 오피스 사우로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를 하면은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유지 보수 문제가 있고 그~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려주면 신규 입사자 오면 또또 또, 또 똑같이 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 사우를 열어서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e c s 를 사용해야 격리 환경이 마련되어라는 이런 그 기본적으로 EC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만 알려드리고 어 나머지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자는데만 집중해 주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코드 리뷰 프로세스가 저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여기서 말하는 next week은 저희의 그냥 따로 브랜치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런 브랜치고요. 그래서 항상 헤드에서 진행이 있다는 그 최근에 뭐 제가 자, 자 되게 좋아, 좋아하는 그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 라는 책 중에 헤드에서 지내기라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 애초에 뭔가 쓰고 있는 개념인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는데 저 헤드에서 지내기가 모든 패키지 버전이랑 모든 버전이 최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에서 지내, 지낸 다음에 그 최신에 있는 데이, 데이터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에러가 나면은 그때 그때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게 가능한 이유가 데이터 그 저희가 뭐 API를 만들고 뭐 약간 실제로 그 유저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유저가 저희 전사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러가 나면은 최대한 그 다음 그 영업일 안에 무조건 해결을 하고 항상 헤드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넥스트 윅에서뭐새 브랜치 생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제 코드 리뷰하는 방식이고요. 어, 그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 번호를 그냥 브랜치로 따고, 어, 릴리즈 브랜치가 있고, 그냥 항상 메인 브랜치에 머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도 사실 조금 잘, 운영이 조금 빡세긴 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최소한의 조건을 잡아놓으면은, 회복하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혼자 한몇년 운영을 할 수는 있는 그 규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인프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웃음> ECS는 서버 서비스랑 작업의 개념이 아까 있었잖아요. 서비스는 약간 대결함성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뜨고 항상 떠 있는 그런 개념이고 작업은 그도커 파일에 있는 그 CMD에 있는 작업이 끝나면은 그냥 같이 꺼져요. 그렇게 해서 사실 서비스도 작업의 집합이긴 한데 그래서 작업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면 되는 게 작업이 끝나면 인스턴스 끄면 되잖아요 비용 엄청 절약되고 스케일업도 엄청 다양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ECS는 이각 작업 정의에 따라 격리 환경을 엄청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랑 작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내결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은 격리랑 확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모든 작업에 파게이트를 생성해 가지고 어 생성하는데 한 2분이 걸리긴 하지만 2분만 걸리면 된다. 이 이니치간만 좀 약간 좀 답답할 수는 있어도 작업이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저 구성을 했고요. 그 제가 오퍼레이터를 직접 만들었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사실 오퍼레이터는 잘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잘 돌아가는 거를 알면은 뭐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내부 구조를 조금 그 들여다볼 필요는 있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은 약간 확장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플랫폼 엔지니어의 방향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그 에어플로우 로깅에 플러스해서 ECS 로깅도 에어플로우 그 로그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치 어 쪽에 로그가 쭉 생기게 되는데 격리된 인스턴트 그 격리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걔네들 로그를 에어플로우로 다시 가져와서 보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렇게 지금 저기 쓰인 게 전부 다그 보토의 그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어, 오퍼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치를 에어플로우 로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처음에는 프린트 해가지고 ECS 엔드 이렇게 클라우드 아치에 찍힌 거를 트리거를 해가지고 아, 이 작업이 에어플로우에 제대로 끝났나 끝났나 이렇게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 간혹 그 순서가 그 같은 시간에 대해서 클라우드와 같 순서가 안 맞는 그 케이스가 있길래 어, 레디스로 그 자, 순서 보장을 하도록 이제 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작업이 뜨면은 그 보통 작업에 대한 해시 아이디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 해시 슬래시 타임스텝프가 런타임 아이디예요. 그래서 그게 유일한 아이디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모든 작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그냥 키에 잠깐 저장해놓고 그 ECS 이 작업이 제대로 됐는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니까 ECS 옵션 중에 여러 개 띄우는 게 있어요. 그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은뭐 ECS 예를 들 8개 띄운다. 그럼 8개 로그가 물론 순서는 보장 안되겠지만 에어플로우로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피, 프라이빗 PIP를 만들어 가지고 어, 그 약간 프로세스 공백 있잖아요. 어, 그런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있던 그런 프로세스 공백을 API로 좀 메꾸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작업 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애플로 로고를 그 클라우드 아치에서 가져온다든지 실제로 어, 그 파게이트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실제 파게이트가 잘끝났다든지 아니면 그걸 기다리는 작업을 정도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파이썬 그 모터가 되게 잘돼 있어 가지고 몇개 이렇게 그잘 이렇게 하니까 금방금방 잘 돌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사실 좀 핵심이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분석가의 생각을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PIP에 같이 저장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의 빅쿼리에서 쿼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ECS에 있는 그 테스크를 돌리고 싶다 화이트를 올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api로 구현을 해가지고 어 그쪽에 api 여기서 말한 api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함수죠 근데 그 제가 여기 api라고 적은 이유는 보통 api 스펙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우리가 슬랙 api를 쓴다 라고 해도 그 여간 복잡한게 아니잖아요 뭘 찾는게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g i t h 뭐그 뭐라고 그러죠? AI가 자동으로 나, 이 코파일럿 같은 게 나가지고 스펙치면 대충 코딩 해주잖아요. 사실 API 찾는데 엄청 특화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API 스펙이 사실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의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은 ECS 커맨드에 그 커맨드랑 CPU랑 메모리 요세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서브넷이랑 시스템 테이블을 설정해야 되고 로그는 어 클라우드 아치로 할 건지 뭐 어디로 할 건지. 이미지는 뭘쓸 거고, AWS 계정 뭐 쓰고, 롤뭐 쓰고, 이게 다생략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다 생략하고, 이제 ECS 커맨드, CPU 메모리 이것만 지정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분석가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본 값으로 다 박아놓고, 그냥 저세 개를 세팅할 수 있도록 한게 아까 그 잠깐 보여드렸던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 개보, 그 리니지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PIP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가지고 걔네를 에어플로우에도 쓰고 실제로 작업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도커 파일을 두 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주축으로 이제 순수 PIP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뭐 에어플로우도 사실 저희가 도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PIP를 그 프롬 PIP 해가지고 밑에다 에어플로우를 커스텀으로 까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저기 도코브 좀 IO에 있는 에어플로우에다가 PIP만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해 가지고 어 저렇게 에어플로우 이미지 베이스로 하는 게 하나 그리고 PIP 이미지 베이스 로 <웃음> 하나 이렇게 해서 작업이랑 서비스를 완전히 격리했습니다 근데 저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 사이클론도 쓰고 셀레늄도 쓰고 뭐그코인 l p 아 이런 거 쓰는데 이거 다 깔아야 되나? PIP에 완벽히 경리했다고 생각했는분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했냐라는 얘기를 할 건데, 어, 처음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기예요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이파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실제로 도코파일이랑 이 파일만 쓰던 txt 이렇게 적어가지고 써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분석가가 도코를 알아야 돼요. <웃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면 또 PIP 업데이트하면 얘는다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걸 자동화할 수는 있는데 이벤트 베이스로 자동화에 드는 공수가 더들것 같아요. 어, 어거지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에어플로우 설정을 좀 찾아, 그 찾아봤는데 그찾아 저런 덤인이 덤이니시 에어플로우에 이미 그저 도커 컴포저 혹시 에어플로우를 실행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커맨드 부분 저렇게 적혀있어요 그냥 이미지 띄우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덤이니이 Simple Process 저게 뭐, 뭐냐? 라고 했을 때 도커는 CMD 설정에 여러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 and B, 이런 식으로 AB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하면 은둘 중에 먼저 꺼지는 애들이 꺼지면은 도커가 죽어버려요. 이제 그런 식의 그 보통 그 그러니까 도커가 s p i d 1 그러니까 첫 번째 p i d 로 이제 선언이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저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끝 p 작업이 아니라 먼저 데몬으로 실행되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면요그 p r o 프로세스가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엔트리 포인트, 엔트리 포인트가 이제 도커 파일에서 보면은 먼저 무조건 먼저 실행하는 애들, 그리고 CMD가 거기서 약간 오버라이드 할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에다가 저 도미니스파가 놓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이제 CMD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CMD로 우리가 원하는 그 명령어를 실행하려면은 몇 개의 명령어가 들어가 있든 그게 자식 프로세스가 돼서 걔네들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냐면 은 동적으로 패키지를 설치 후에 작업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트리 포인트에다가 저렇게 더미닛을 박아놓고 CMD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파이썬 설치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박아놓으면 은 모든 파패이트에서 그 설치 추가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평 모듈만 딱 빼고 이 작업에서는 뭐 셀레늄을 쓴다든지 뭐 사이킹을 쓴다든지 뭐 이런 되게 특수한 패키지들은 그때만 설치를 하고 이게 만약에 설치가 많아진다 라고 하면은 pip로 올리면 될수있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cicd를 얘기를 할 겁니다 어, cicd를 얘기를 하면서 그 제가 그 스케줄러가 보통 이제 그 에어플로우 스케줄러가 따로 있고 스케줄러가 계속 이렇게 돌면서 그 대그를 최신화하는 과정이 원래 보통 에어플로우 실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배포를 하면은 대그만 바꿔주면은 배포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빌, 에어플로우를 새로 빌드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데 근데 ECS는 블루그린 배포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도커 없는 애를 새로 띄어 가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원래 EC2에서는 그러니까 EC2를 인스턴스로 하는 어그 파게이트 아니면 뭐 EKS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인플레이스 배포가 되는데 EKS는 그냥 뭐기 기술 주기적으로 폴링 하는 그게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뭐, 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 t 을 주기적으로 폴링 하는 그 서비스가 또 따로 돌아가지고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도록 하고 아, 네. 그리고 그 여기 그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스 배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 무조건 새로 띄워가지고 노드를 걔네들이 뭐 새로운 버전이 뭐 어떻게 어떻게 취소 되는지 정책을 정하는 식이었는데 이걸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것만 배포하면은 대그에 대한 그 배포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잖아요. 파괴, 만약에 블루그린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 이게 서비스가 다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이제 코드빌드를 써봤는데, 이제 코드빌드에 EFS를 잠깐 썼다가 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저희가 깃허브에서 그 기터, 그 코드 빌드에서 이제 소스를 기터브로 지정하고 기터브에 뭔가 푸, 커밋이나 푸시가이 푸쉬가 일어나면은 그 기터브에 있는 액션 같은 게 돌아가지고 이제 코드 빌드 쪽에 이제 통신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코드 빌드, 코드 빌드 소스 디렉토리라는 그, 그 환경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지정할 수 있길래 저때 사실 빌드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저걸 EFS를 사용을 해서 빌드를 해라 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걸 대그 배포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그 배포를 할때 EFS를 마운트 시켜놓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모두 제거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그 뭔가 뒤설정 없이 배포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 모든 인스턴스에 동기화도 되고요 마운트 된거에 그리고 어차피 스케줄러가 다 폴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볼륨이 다 연동이 됩니다 어, 이, 이, 이게 좀 약간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그렇, 이렇게 해서 배포 속도가 1분 10초가 됐어요 대그 배포를 엄청 자유롭게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배포를 자주 하는 상황부터 이렇게 CIC를 풀자 아직 대그 배포만 했고요 어, 그 서비스 배포는 수동으로 합니다. 에, 아직 아직 우선 순위에 <웃음> 없어요. r o i 가안 타가지고 <웃음> 지금 <웃음> 빨리 배포를 엄청 자주 하는 것부터 이제 시스템화를 시켰고 앞으로 또 하면 되겠죠. 뭐거못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아마 블루그린으로 배포하면 되고, 어 그래서 깃허브 프로젝트를 따로 뒀어요. 에어플로우에 대한 이프라 쪽에 대한 깃그그 그 레포지토리랑 그리고 대그들에 대한 레포지토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그들은 뭔가 푸시가 되면은, 이제 저 EFS를 마운팅 했다가 스크립트가 도는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 되게 빠른 배포를 할수 있게 됐죠. 그래서 삶의 질이, 어, 많이 올라가겠는데요. 좀더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약간 팁 내용을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에어플로우를 기본적으로 깔면 뭐 이상한 걸 되게 많이 깔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딱히 쓰는, 뭐 쓰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자유롭게 좀 열심히 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미 있는 거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 뿐더러 걔네들이 좀 안정화도 돼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잘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가지고 <웃음> 그중에 하나가 이제 펜들렘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어플로우만 깔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존이랑 뭐 더샘, 더 뺄샘 우리 뭐그 보통 날짜 계산하면은 렐러티브 뭐 데이, 타임, 델타, 뭐 그런 거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여기 펜들럼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니까, 요거 쓰시면은 되게 타임존이랑 뭐 날짜 계산 이런 거 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그냥 테나시티 요걸로, 아,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이거는 저기 리츠라이라고 골뱅이만 달아놓으면은 재실행이 돼요. 그리고 저 리츠라이에 지금 가로, 가로를 열어가지고, if 리 e t e c t i o n 타입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커넥션 에러일때 재실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그가 죽지 않아요. 저는 대그에 빨간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그에 빨간색이 별로 없어지는 가장 좋은 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패하면 다시 돌거든요. 그리고 그 특정 에러만 잡아서 다시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 무한대로 도니까 이렇게는 잘안 쓰는 편입니다. 그 아까 추상화를 잠깐 얘기했는데 자동화란 데이터, 데이터, 보통 데이터를 저희가 자동화로 다루잖아요. 자동화로 다룰 거면은 그 자동화에 대한 보통 RDB 보면은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인포메이션 스키마가 따로 있잖아요. 그 인포메이션 스키마가 테이블의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의 테이블 목록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이제 배치를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에 대한 추상화만 잘돼 있으면은, 어, 생각보다 중복되는 작업이 많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작업만 할수 있게 된것 같고요. 어, 저렇게 메타데이터에 메타데이터에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게 추상화고, 메타데이터가 위에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 활동이 이제 자동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식으로 이제 저렇게 그, 제가 그, 카테고리 이론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 이론을 보면은 수학이란 뭐냐? 수학이란 수학의 수학이 카테고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거, 그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따와 봤습니다. 그리고 ECS의 기능 중에 이제 실제로 에어플로우를 ECS로 올리면은 그거에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이제 배포를 결국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페더맨이라는 걸로 이제 그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했는데, 뭐 페더레이션 맵입니까? 다른 게아니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지정을 해놓으면은 저게 라우터 53 쪽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내부 VPC 안에서만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렇게 지정을 해놓으면은 어 나름 그 괜찮게 이제 사람들이 내부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매번 이막 이상한 뭐 네, IP 주소 치고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한 응. 거예요. 그리고 타 팀과의 협업을 어떻게 했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그 저희가 이건 머신 그 ML Ops 쪽에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Airflow에서 실제로 비코리를 그 피처 스토어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어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데브 쪽으로 빼고. 중간쪽은 이제 실제로 오토 파이프라인으로 실제로 도는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어 저렇게 소스 코드가 커밋이 되면 은 코드 파이프라인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자동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요런 요런 그냥 아키텍처는 이건 그냥 아키텍처일 뿐이고 어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DB만 제공할게요 API는 니네가 만들어 라는 식으로 협업을 했습니다. API를 제가 만들기 시작하면 은 제가 장애 대응도 해야 되고요. <웃음> <웃음> 할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DB까지만 제공을 할게. 그래서 API는 개발자분들이 개발 해주시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최적화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데이터 보안 쪽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서비스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ISMS도 좀덜 받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 데이터팀이 아직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세스 구멍이 많은 조직이에요 에자일도 안돼 있는 경우가 좀 다반사고요 보시면 은 이제 저 처음에는 컬럼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거 하면 처음부터 다 다시 개발하고 밑바닥부터 퀄이 있자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그 프로세스를 저렇게 구성하고 CICD를 저렇게 해놓으니까 어그 실제로 그 업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리고 이벤트 소싱 앞서 말씀드린 그 개념으로 로우 데이터도 약간 저장을 하고 그 로우 데이터를 ETL 한 것도 다시 이제 피처 스토어에 저장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어, 실제로 로우 데이터만 있으면은 어, 나중에 뭐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면 쭉 다시 파싱만 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다. 사실 그렇게 로우 데이터를 저장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일단 뭔가 작업을 할때그 데이터가 일단 다 유실됐다라는 식으로 돼버리고 작업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로우 데이터를 피처 스토어에 저장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를 ETL 해가지고 뭐 이벤트 소싱 개념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니까 어 굉장히 이제 코어랑 에드온이 분리가 잘 되었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빠른 의사결 그 의사 결정 트리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 있게 된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데이터 팀이라는 게 제품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안 뭔가 애매해요 그저 그, 저는 그 사업부에서 혼자 개발자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팀이 제품 팀에 들어가 있는 그그 그 기업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애매한 조직이고 이런 게 아직 이렇게 잘 공유 오늘 같은 공유 자리가 그래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사실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데이터 엔지니어 다 숨어 있는데 다 여기 지금 오셨잖아요. 이 제품 개발 문화가 제대로 안 마련돼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냥 항상 각 회사 조그만한 회사에서 각 회사에서 혼자 일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 히스토리를 자기만 갖고 있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좀 다반사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그런 일을 좀 해결을 할수 있는 문화가 좀 점점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그 아, 기, 이, 아까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다 했네요. 결국에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어봐리한 거.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해 네.